놀랐잖아요. 어... 그냥 이번 찐봉 모바일 게임 있습니다. 영상은 101 몽화입니다. 어쩌보고 싶은 게 있어요. 101 몽화는 지난 7월 7일 출시가 진행되었으나 서버 문제로 계신가요? 인하여 오픈 베타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고 여러 문제 해결 후 21일부터 소프트 런칭 단계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오로라예요. 저는 지난 12일 플레이를 진행해봤습니다. 배치 코스 오! 코스트 있어! 양철 나무꾼을 소환해주세요. 뭐야? 아 귀여워! 이거 보여? 아 귀여워. 돌아오고 있어요. 장비. 장비 4개. 잠재력. 각성. 중복된.. 조거, 중복된 거구를 사용하는 거야? 아, 스토리. 자, 우편함의 사전약 예 보상은? 하트 여왕이 미네 앞에 왔다. 어?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네 몸과 목이 분리될 거야. 킨 오브 하트가 나왔습니다. 얜 좋은 건가? 이거 메르헨 소환 이거 아니에요? 음... 마음에 드는 남캐요? 봤는데 역캐들이 이뻐요. 이뻐, 역캐들이 근데 사실 원하는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할 것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땡겨줘야 되는 거구나. 음색... 전 음색이면 우성 나온 거예요 아이, 남자 나왔네요. 드라큘라! 자네가 날 소환하긴 했지만 내가 좀... 기억하고 있는 아니 냥파이소뇨두개인데어엘리스게떨 오! 오! 이캠 당장 시작해 <웃음> 잘 나왔어. 잘 나왔으면 시작해야 돼. 사성? 아 그래요. 이 게임도 그렇게 돌파는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뭐라? 아 잠깐만 근데 왜또또또또 또, 또, 또 드라큘라야? 또 라큘라야? 오토이맨 처음 보네요? 아 근데 이거 또 라큘라 나온 거좀 불편한데? 아 보라색이야! 아 안돼! 네. 인어공주 아우! 새셜고양이다! 아~~여기서요~~ 잠깐만! 아, 이게 마지막인가? 49? 빛나라! 꿈의 파편! 드르르릇드르르릇 사냥꾼 아픈 늑...어? 여기 사냥꾼 아저씨! 여기 있어요! 삼성, 삼성 u n g 설마 라라큘아잠잠플 m s 세우지 말고 아 s 후쿠 서장님 m s 니 후쿠 서장님 s u n g s 다 m 가 u n g s a m s u 는 g s a m 신데렐라, 눈네여왕 도로시가 현재 1픽이에요. 뚜둥 어. 안 돼! 응 집에 가한 번에 건너뛰지가 않네? 못 보내네요? 아 눌러볼 수가 없네? 못 보내 얘도 처음 보내 오디엘이랑 셔플. 아, 5성은 나와야지, 선별해서 아니! 아니! 근데 건너뛰기 하면 한 번에 안 건너뛰지는 게좀 마음에 안 드네요. 나왔다 은근 우성이안 나오는데? 어 도로시다 할까? 아 할까? 도로시 괜찮은데? 자, 자동 배치 해볼까? 아,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죠? 세상에. 호스트 높아가지고. 저는 그러면 일단 사기 캐라는 앨리스를 한번 써보고.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네? 파닥파닥 거려요. 사실 옛, 이 게임은 일단 이런 감성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것같아 귀엽잖아. 귀여운데 어떻게 어? 옥화나 <웃음> 넣으면 못하겠네. 못 일단 드라클라 하나 넣어봅시다. 스킬은? 오케이. 음..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그래서 뭐 컨트롤 적으로 여기서 하는 부분보다는 뭐 배치 같은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배치.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일단 배치랑 그 속성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하고. 일단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싸워서 스킬을 쓰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일단 배치를 하는 구성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가 좀클것 같아요. 포스트 제한 신경 쓰는 거랑. 악기와 공허만이 가득하고 꿈들이 신음과 함께 죽어가며 선인과 악인 모두 폭장에 지배당하는 이곳 그러나 이마저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겠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망각의 심연 속에 삼켜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둠이 이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 날뛸지라도 롤로가 기네요.